감자 와플 먹어볼까? 해시브라운 눌러 와플을 만든대. 고소한 치즈 듬뿍 그 위에 베이컨 바삭한 감자 와플 진짜 맛있네. 음사운드. 아, 이거 완전 혈관 터지는 맛있네. 이게 <웃음> 해시브라운에 모짜렐라 치즈 쫙 깔고, 체다치즈 올리고, 베이컨 쫙 하고, 다시 이렇게 해시브라운 어플로 딱 덮은 거거든요? 와, 이거,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짜요. 엄청 짤줄 알았는데, 생각보다 그렇게 짜진 않은데, 그러니까 짠데, 거부감 없는 짠맛?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약간, 계속 먹게 만드는 그런 짠맛. 할라피뉴 아, 맛있는데... 와 음, 콜라! 콜라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? 두 번째 이번에 한번 넣어서 먹어볼까? 원래 레시피대로 아니 근데 이게 할라피뇨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. 할라피뇨가 안 들어가면 한입 진짜 맛있고 두입 괜찮은데 세 입부터는 오, 오 이런 느낌. 뭔가 이 할라피뇨가 느끼함을 잡아주면서 <웃음> 혈관에 대한 약간 좀 건강함 <웃음> 이런 느낌도 같이 줘서 괜찮은 것 같아. 요 위에 다 김치를 올려 먹을까? <웃음> 아, 그러면 이제 <웃음> 안 되겠죠. 음, 김치가 생각나는 그런, 그런 맛입니다. 콜라 가자. 근데 이게 해시브라운으로 만들어서 진짜 고소해요. 여기 제가 해시브라운 6개가 들어갔으니까 아! 레시피는 그 뒤에 있는 비하인드 영상에 있으니까요 거기서 많이 봐주세요 해시브라운 6개 아... 6개 맞지? 3개 3개니까 6개로 만들었고요 베이컨 3줄 치즈 한 봉지 이렇게 들어갔어요 제가 이걸 인터넷으로 딱 보고, 꽂혀가지고, 기계도 직구로 사서 <웃음>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힘든데. <웃음> 힘든데, 지금. <웃음> 얘만 먹고, 끝내야 되겠다. 어, 쎄. 할라피뇨가 하나밖에 안 남았다니. 거의 이건 비상상황. <웃음> 아이고 힐린 것도 먹는다. 포기할 수 없다. <웃음> 거의 해시브라운 4개에다가 베이컨 한 2줄. <웃음> 근데 사실 베이컨 얼마든지 먹어줄 수 있지. 치즈 한 3분의 2봉지 막 이렇게 해서 지금 먹은 것 같은데. 저는 빨리 가서 김치에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. <웃음> 어, 힘든데. 이거 첫입 진짜 뭐, 띠용! 이랬는데. 이야, 한, 한 3, 4입부터는. 야 이거 참. 역시. 미국 스타일. 음. 김치가 필요합니다 <웃음> 그러면 아! 오늘 영상 재밌고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또 이렇게 많이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은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뇨홍~~~~~ <목소리> 여보! 밥다 먹었어요? 아니요 한 숟가락 먹었는데 좋아! 두 숟가락 음. 맛있죠? 음. 어, 쑥 내려가는데. <웃음> 김치가 최고야요 아 행복. 행복. 아, 만약에 해 봤는데 생각보다 별로면 이게 없으니까 일단 맛있게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해시브라마 아프를 찍어 보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. 자, 이제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이거 뭐야? 몰라. 얘 이렇게 돌려서 타이머 하는 거 같은데. 이거 전원 켜는 거 아니야, 프란스안 켰어요. 뭐 아. <웃음> 왜 이렇게 삐삐 소리가 고슬퍼. <웃음> 아... 아. 이게 이 이게 내가 아, 타이머. 거야? 타이머라고? 그런 거 아닐까? 타이머가 아니라 온도 아니야? 온도가요? 인 강도 아닐까? 강도. 얘 불이 들어와 있어. 이 강도인 것 같아 응. 이래서 다 망하는 게... 경우가... 아니, 해동시키고 해야지 그러면 전자렌지 살짝 돌릴까? 그런 느낌 있지 않을까? 어, 그래. 그럼 접시를 가져와서 전자렌지에다가 돌리세요 너무 웃긴다 <웃음> 왜? 폼만 잡아 다 어. <웃음> 아니, 내가 여기 서 있어서 어.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나도 했지 근데 <웃음> 여기 서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어 자. 여기 이렇게 딱 막혀있지 여기 <웃음>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 딱 막혀있지 <웃음> <안> 어디가? <웃음> 여기 막혀있지잘 어. 부탁합니다. 한두 개만 일단 꺼 볼까? 두 개? 응. 이렇게 해서 How to use your waffle iron. 어? 영어 발음이 굉장히 그일본 <웃음> 발음 아이론. 아이론. 120V에다가 하고서는요. Baker has begun 여기다 해볼까? 그냥 지금? 간다. 이렇게? 오! 에잇! <웃음> 에잇! <수>. 알았어. 꾹 <웃음> 눌러야 될것 같아. 홍! 됐다. 우와! 우 우와! 우와, 대박. <웃음> 맛있어. 음! 아 진짜 맛있음맛있어어 아까보다? 응. 맛있다 시켜야 돼 살짝 응, 근데 해시브라운 엄청 짠데? <목소리로> 김치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먼저 해시브라운 해동된 해시브라운을 올려줍니다 와우좀 차지 않을까? 응. 이렇게 어때요? 응. 이 생각이. 좋아요. 좋아요? 응. 어. 이렇게 하기해렇세요 열을 많이 쓰는 기계라는 것 같네요. 이렇게? 넘치게 그냥 응. 네, 그냥 이렇게?